와 진짜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드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지금 보이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어, 제 목소리의 변천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는 게 목소리를 옛날 거녹화본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들어본 적이 많이 없거든요. 흑역사라가지고 아프리카 TV 방송하던 시절부터 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뭐야 그 2017년. 제 2012년도부터 이 인터넷 활동을 했으니까요 2012년도 때부터 그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한번 구경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목소리 리뷰입니다 좋았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막 맨날 뭐 가르쳐 드리고 맨날 배우고 맨날 보여주고 이런 거 하니까 지, 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가끔 이런 소통도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2012년도 11월 17일 날 올렸던 영상을 볼 건데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상입니다. 요 아프리카는 제가 이 시절에 제가 방송했을 때입니다. 음, 네, 네. 메타로3공략을 해볼게요. 공연 해볼게요. 좋습니다. 원래 제가 저통 깨는 거는 여섯 네. 번. 아 네. 그리고 그리고 봤죠. 봤죠. 잘 봤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잘해줘요. 알겠습니다. 와. <웃음> 아, 아. <웃음> 야, 나 어렸을 때왜 이러고 살았지? 아니 무대가 뭐하냐? 동생 부르는 거예요 지금. 초보자는 헬리콥터 타는 거야. 그렇지. 초보자 헬리콥터 타는 거지. 그렇지. 아, 우리 초보자는 헬리콥, 헬리콥터 타야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헬리콥터는 폭탄이 미사일이고. 예 네. 이거는 그냥. 예, 예. 아, 진짜요? 어. 아, 야, 캔슬 안 해. 캔슬. 와. 뒤로 빠지면서 위아래로 갔다갔다 오케이. 크으. 아, 위로. 유육실 제가 그래서, 아 유육실에. 게임창이 기질이 어렸을 때부터. <웃음> 아니, 게임창이란 이유,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 저 죄송한데, 저 게임창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2012년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제가 했던 그, 녹화본. 이 당시에 제가 핵을 썼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2013년도에는 14살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네요. 중학교 1학년 때한창 제가 이제 방송으로 좀억으로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상단에 추천 뜨고 밑에 추천 보이십니까 제가 유튜브 건너와서는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막 이런 거 구걸 안 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하고 있는데 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또할 줄이야 제가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깰수 있느냐 그게 제가 시험을 신용, 하려고 했거든요 변성이 안 왔나? 마지막 단서죠 아 잠깐만 너왜 똑같냐 목소리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일단은 어... 이 계정, 제가 지금 이 여기 방금 나온 그 b j 무도 있잖아요 그 정지 먹었습니다 네, 참고로 정지 먹었고요 어...그렇...겠죠 그러... 예, 그렇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정... 자, 그러면 스킵을 해서 게임 시작 언제... 아... 와, 이때 핵스는중딩이었구나 몰랐다, 진짜로 제가 거실에서 이 짓을 살 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진짜로 여러분들 얼마 빨리 보자, 엄마, 아빠 그래. 뒤에서 TV보고 있는데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아 아니면... 그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려요 재밌는 거요? 잘 보라고 알겠습니다 님들 일생일 때한 한 번만 씩한번볼수 있는 기회 지내봐요 하네 <웃음> 뭐, 네, 맞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한 뭐, 번쯤 뭐, 한 번밖에 못 보죠 왜냐면 핵이 다 막혔거든요 뭐, 이, 이 뭐, 이후로 예 뭐, 뭐, 뭐, <웃음> 네, 지금 저만 가지고 있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어 잠깐만 언제 죽였냐? 진짜 이목이를 버릴 수 없는 게 뭔지 보여줘? 그렇지 야. 아니 아 잠깐만 좀 조용히 해봐 제발 보스 나왔어? 영웅 언제 끝나냐 근데 보스 언제 잡아? 그렇다는 거지 인정요금 나오냐? 개연. 나오냐? <웃음> 오. 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와 진짜 흑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뭐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하고요. 제가 오늘 레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물론 이게 어차피 아프리카 아 저기 유튜브에 올라갈 거지만은. 다리에서 입을 차는게 보인다고요 <웃음> 제발 조용히 하세요 네, 아. 충분히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4년도에 때 영상인 것 같아요 우연히 핸드폰을 보다가 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LTD 덱은 제가 골드매직 사장님 한테 샀는데 사장님이 이제 막 그때 마술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진짜 친절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골드매직 빠돌이가 됐습니다 요즘 못 올라가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하여간 이 당시에 ltd 덱을 리뷰했던 저를 만나 보실 수있고요 구독자가 막 천명 될까 말까 했었을땐가 이맘때쯤은 아니고 한 6월달 5월달 6월달 그쯤이었을거예요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김없이 네,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리뷰할 때금 그 원래 사실 제가 리뷰를 잘안 합니다 원래 사실 리뷰를 안 하는데요 되게... 아 그렇죠! 아 지금도 리뷰를 안 하는데 이 당시에도 리뷰를 잘안 했습니다 얼마나 골드매직 사장님이 친절하셨으면은... 이뻐 보이는 데 이라든가 추천하는 데를 제가 리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지금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뭔가 좀 달라졌죠? 그 목소리에서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다음 중간쯤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빨간색 카드는 그냥 똑같은 저거 했겠죠. 네. 어... Q가... 여기 있었는데? 그렇죠. 이때 사실 제가 변성기 온거 같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변성기 온거 같아요 이때. 뭐 하여간 이때쯤 약간 그게 온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쯤에 이제 변성기가 온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중학교 1학년 때는 뭐 그냥 그랬는데 20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죠. 제 중학교 2학년 때. 이때 당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 확실히 이때는 이제 막 이제 그 잡혀가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리고 레어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만 이거 짜쿠형님이거든요 여러분들? 짜쿠형님은 지금도 유튜브 채널 가시면은 3년 전 영상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제가 찍었는데 그때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마저도 다 삭제돼버린 비운의 영상이고요 어, 영상 찍을 때 소리 안 나와 그렇지 잡담해도 돼 <웃음> 근데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 어말시심해야 된다 와 어차피 용, 영상 찍을 때 소리 안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어... 5월달이랑 이게 방금 보신 게 7월달이거든요? 그 당시 영상이에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 목소리 자체가 어... 조금 뭔가 좀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용, 영상 찍을 때 소리 안나와? 네... 어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어... 아 똑같구나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진짜 저도 겨우겨우 찾은 레어 영상 두개 봤고요 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제가 유튜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학교 3학년 때 예, 복귀를 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 유튜브 다시 하냐 뭐그 당시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짜코 형님이 영상돌리셨는데 무드가 왜 정지를 먹었나 막 이런 식으로 영상도 올리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뭐 아쉬, 아쉬운 건 없었어요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런 느낌 근데 그러다가 지금 보시면 폭삭 망했죠?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하죠 어, 목소리?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랙은요 어, 그니까 러 약간 이것만 보면 안 되고. 한번 더 볼게요, 다른 거. 약간 그 목소리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중잠때 이제 딱그 목소리 멈춘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옛날 영상 보니까 확 바뀌었더라고요. 네, 2015년도 6월 2 0일로 올린 거네요. 큰, 크게 보면은 플러리시고요. 작게 보면은 하나의 기술이죠. 자, 이런 식으로 카드 부채꼴 모양으로 쭉 피는 겁니다.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작년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뭐 카드 트릭 이런게 아니구요. 어, 제가 이제 앞으로 진행될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가장 최근에 올린 거 어젠가 그저께 올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들께 재미난 기술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나올 거는 쉬울 거예요. 난이도가 들어보시면은. 네. 아이고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요별 표시를 이렇게 눌러다가 주시면 되는거죠. 그렇죠 러면그 뭔가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약간 뭔가 좀 안정적으로 들린다 그래야 되나? 느낌이? 제 영상도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최근에 최근 영상으로 오면 올수로 약간 노잼 필이 있긴 하지만 뭐 어쨌든 확실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이제 목소리가 변하는 시기였네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가 변한 시기였고 네, 앞으로는 제가 이 목소리로 쭉살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목소리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목소리를 들어보셨고요. 여기까지 네, 제 목소리 리뷰였고요. 아,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